안녕하십니까. 김경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지금은 이제 아침 산책을 하는 중입니다. 어. 할게 없는데? 이런 거 처음 에보니까 약간 떨린다고. 할게 없는데. 풍경색? 이러고요 t 밥 먹는 것 I d 가아 t know. I d o 지 t know. I 이하야 t k 데 o w I don't 하던데 안녕하세요 t know. I 저희는 t know. 지 don't k n o 산 I 하는 n t 지금 저 재현이 안 씻어가지고 지금 어 빛난다 얼굴에서 자 조미성 셀프 팁. 다들 아주 상쾌하죠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하는 게네저너 힘듭니다 굉장히 안 더워요? <웃음> 어, 지금. 결지인데 아, 저가가 진짜 에어컨도 끄고 해가지고더울 뻔했어. 진짜 죽을 뻔했어. 야, 카메라 에 했다고 약간. 이 멘트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만드네. 오, 멋있다, 이거. 오, 좋았어. 시야 확보하시네. 자, 윤정훈 팬이어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오늘 어, 너무 웃긴 똑 너무 빨리 말한번 해줘요 우리 시험해야죠 단체 운동 끝나고 이제 하던 것처럼 개인 운동하고 남아가지고 똑같이 해야죠 이거 어, 역시 열심히 하는 이지환 선수 제니가 항상 먹는 강자 감자 무조건 먹죠 아침도 잘 나와요 맛있어요. 네. 대답 뭐야? 자기들입니다. 밥을 다먹기 때문에 일어나보다록하겠니다 <웃음> 아, 모양. 네시 동지요 아, 저희는 일단 이제 그 밥을 다 먹고 재현이와 샤워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샤워를 마치고 운동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민영 선수, 오늘 이제 무슨 운동을 시작하시죠? 아침에 홍보 받아야죠, 맨날. 김용 선수는요? 받아야죠. 팬분들한테 인사 똑바로 한번 하세요, 김용 선수. 김용 선수? 김상희 선수? <웃음>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해준 거. 오늘 어떤 운동을 할? 방망이 쳐야죠, 방망이. 아, 아침부터 방망이. 역시 열심히 하는. 자, 지금 이제 하우스로. 멀리 시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을. 줘. 아, 이게 뜨구나. 야, 이런 거는 야구장을 보여줘야지. 정훈씨. 동영이가 브이로그 캠 찍는다는데 인사 좀. 팬분들한테. 아, 잘 쳐요, 정훈이. 자, 나안 할래? 나 이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카메라랑 안 맞아 난. 안녕하십니까 신인 내야수 윤정훈입니다 아침에 숙소조는 얼리 운동이 있어서 정말 쉬 치고 있었습니다 와 역시 열심히 하는 숙소조 화목한 숙소조 차성용 선수 오늘 아침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포스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을 풀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내야수들 김영웅 선수와 여기 조민성 선수가 지금 손주인구님과 함께 아침부터 펑고를 받기 때문에 캐칩을 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이렇게 준어 학교 못 하나? 어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안녕하세 희셨어 아 근데 네. 지금 드디어 오전 운동 끝났습니다 신나시네요 선수. 쳐다보고 있던데 손가락 벗고 모자 벗고 해야지 편집 편집 싹둑 주원이 형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 불량 챙겨주는 거야? 네 뭐야?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이거 넣어가지 하루는 가지고 주 아, 아, 내가, 아, 내가 너고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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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좋을 거같 이번에는 소바에 멸치 한튀김료올라가있어나 이때까지 안 찍고 있었어. 어, 리리 어, 맛있어, 맛있어. 뭐야? 국수야 아,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어? 피켓. 이거? 응. 죽거맛안 음. 되냐? 죽어. 니맛있 진짜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웃음> 화장품 아니야 어? 막방을 이렇게 해? 음식 특정 맞춰서 험이야깨어깨끗깨어깨깨깨 <웃음> <재미있게 웃음> <웃음> <웃음> 그런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음? 어. 그래. 애들 다그래. 야야야야야뭐야야야야야야 <웃음> 탄산이네그이드가그산이지배거러이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거